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애기들이 좋아하는 포로로 글젤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 거는 과일젤리도 그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부터 시작할게요 와우 잘 안되네 올해 안해서 그런지 잘 안됐어요 이번에는 노란색은 됐나? 우와. 물이 들어..물이 물이 들어갔나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돼요 그냥 쏟아져 버려요 딸기맛 파이 포도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젤리는 제 스타일 아닌거 같아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<웃음>